아람있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지금, 나 시는 사람 들 다가, 그 사람 들 다가, 다가, 그 사람 들가그 사람 들 다가, 그 사람 들가그 사람 들가그 사람 들 다가, 그사다그 사람 어? 근데 저건왜 버렸지? 버린 거 아니에요? 내가 뭐 거기가 있어. 형부가 던진 거. <웃음> 빨리 <빨간> 가져와. <웃음> 속이, 속이 안찬 거야, 이거는. 그래도 얼지 않았으니까 다행히. 이... 음. 깨끗해요 자. 이거는 파종을 해가지고 나온거라 깨끗하지? 속이 그 대신에 들쳤다고 그래도 이치위에 안얼고 배추는 이뻐보여 응. 이 잔잔한 것들은 소금물에 그냥 담아놓으면 되고 바닷물에담아놓으지 소금물에 그냥 담가놓으면 되고 그이어 소금 칠필도 없어요 여기는. 이렇게 돼 속이 꽉 차지 않아가지고 응. 그냥 물에다 담가놔도 절여질 응. 것 같네. 그맥도 작네. <웃음> <웃음> 한번 집에서 하면은, 한4 0 0기5 0 0기기 옛날에, 옛날에는 그랬지. <웃음> 가지고만고 뽑아요. 말이 가루하고 응. 무하고 응. 일단 색깔이 이게 같이 어우러지면서 응. 새우젓이 양이 좀 작네. 그러네 새우젓이 양이 너무 작네. 음, 좀 이따가 새우젓을 써다가 넣어 돼. 일단 이거 간기를맞추려고 그래. 응. 그래야지 물이 조금 나오면서 고춧가루랑, 야, 음, 이거 그래. 응. 조금 나오면서. 고춧가루랑. 야, 안 넣고요. 응. 이거 좀. 오늘 사온 거야? 그래서. 아, 좀사 거야. 자, 새우젓 좀사 와야 되겠어요. 어디로? 마트에서 사오시오 국산으로 사 오시죠. 어? 추젓 고운 걸로 사 오세요. 오젓도 아, 괜찮고. 여 아, 뜨세요. 이거 쓰 오전. 음. 음. 이거 같은 이거. 찹사 자체로 죽을 끓이는 거. 이게 이제 무대가리하고 대파 뿌리. 세포, 네. 이거는 끓으면 15분 끓면서 1 5분 후에 다시마를 꺼내야 돼. 네. 이 상태로 끓여요. 육수를 냅니다. 너무 지서 너무 크게 쓸지 마시고요. 얘기에다가 손가락 이가지고 이게 뭐야? 이거 안되아 맛있다 어 아니지. 그냥 <목소리도> 네 <목소리도> 네, 새끼는 붉은색 붉은 프랑스하로프랑스말고프가사 얘기 무조건. 그아다가무가이요 제가 전에 교체 으로아그러니 진짜 아데아랑이 그런 건에들데그도못 했어. 딱들어가자 현관 들어가자마자 그냥 뒤에서 툭 하는데 다 있는 거야. 요검사 얼마도 기 저기, 저기, 니들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는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가기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 저기, 저기, 저기, 저저 운동을 예전에는게 좋아요. 좋아요. 서는저한테임을좀좋해서 좋아했다가